잠깐만 양아 이게 뭔 일이냐 왜왜왜왜왜 강선지 수레없어졌다는데 이?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뭔다 없어지고 있냐 뭐야 도대체? 응? 야, 여기 덫힘 아직도 뭐 있네? 거, 아니 문 열려있네 없어요 이? 어? 네? 문? 수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없어졌다니 뭔 소리여? 문 어제 잠갔는데 아, 잠깐만요 나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봐도 돼유 예스? Yes. 아니 이거 도시 오 마이 갓 혹시 파란 옷 입은 동물 보셨나요? 난인데 어? 아, 아니 귀신이 고칼노릇이구먼 이 넓은 데서 필요하네. 찾다간 해지었으니 아, 일단 가보고슈일 yes. 보슈 바이 어제 잠궜는데? 응? 잠궜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라고요? 응? 뭐요? 뭐요? 열쇠는 mm -hmm. 지치씨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스 yes. 이거 열쇠? 어떻게 된거예 어, 도시가 뭐를 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봤어요 도시한테도시씨 네. 아니요. 도시씨 음? 빛나는 거. 혹시, 혹시 새벽이라도 난이가 어디 갔는지 못 뭐, 뭐 보셨어요? 어제 코란이못 봤냐고요. 난이. 진짜 빛나는 거. 조약돌 말하는 거 아닐까? Oh, that reminds me, I'm a midnight. 나니씨, mm. 창고 근처에 있었어요. 밤에요? 응. Mm -hmm. 정말이요? 아니, 그 새벽까지는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 간 것이요? 그니까. 아니, 근데 그러고 그러면 요 근처에 있다가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Mm, no. 나는 바로 집으로 갔어요. 뭐 바로 집히요 응. 음. 아, 씨, 나 전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응. 치치씨 혹시, 그, 돈 빌려줄 수 있나요? 돈? 예 yeah. 얼마? 어한두 개? 아두 개. 오케이. 아니 근데 yeah, 이내 yeah. 눈에만 보이는 게? 이게 뭔? 덮쳐? 아 뭐라. 지금 있는데 집에 가서 가져와도 어. 돼요? 예예 yeah, yeah. 집에 다녀와요. 예야. Yeah, 잠깐 기다려요. 오케이. 라인 나우 가져와요. 뭐 이게? 뭐 이게? <웃음> 뭐야? 어 뭐야? 좀 봐봐. 이거 뭐야? 좀 봐봐 좀 봐봐. 이건가 <웃음> 혹시? 누구 안경이야? 비중이 아, 그 안경? 안경 써 사람 없는데? 그니까 이거 대체 누구 거야? 잠깐만 티찌 씨도 안경도 안 쓰고 이거, 이거 아닌데? 일단 이거 음. 봤다는 거는 비밀로 하자 아까 네가 말했듯이 실종사건이 있다고 했잖아 응 어, 실종된 사람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실종된 사람이 난인디 난이가 아니, 아니. 안경 안 쓰는디? 난이 전에 말이야 <웃음> 그 이전에 누구 실종이 됐었대매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웃음> 그치 그치 얘야 yeah. 여기. 와우. 땡큐. 이 t h a n you, thank y a r 심 so great. Yeah. Okay. Yeah, 치 치치 yeah. 혹시, yeah. 치치씨, 뭐, 눈이 안 좋으신가요? 나, no. 네. 멀리 볼수 있어요. 눈 좋아요. 오, 오, 오, 오 아, y 몽골족? y e a Yeah, 오, okay. 유 치치, 이제, 뭐 uh -huh. 하시죠, 이제? Oh, 첫판 마저 가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러면은, o k 앤 a a 샀다, 난이. Uh -huh. 오케이. 아, 엔. 오. 토마토. 바로 딴 거. 먹어요. 해아 난이 보시면 혹시라도 말좀 해주셔요. 음, 음, 꼭 맞아요, 맞아요. 착해, 빨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냥아, 일단. 응. 이장님한테 한번 가보자. 이장님이라면은 뭔가 어.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거 도우씨한테 말한 번만 어. 해보고. 그래, 그래. 도우씨 아까 뭐 봤다 하지 않았어? 음? 아니 이거 빛나는 게 이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어. 이장님한테 가보자. 그냥 계속 저 말밖에 안 하는 거 보니께 저기 끝인가 봐요. 뭘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이도우는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우산도 놓고 갔어? 우산도 놓고 갔어? 아니 그러면은. 이게 나니건디 에? 그래? 아니 어떻게 된겨 대체. 일단 그래. 이장님한테 가보자. 그래 그래. 울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어제 본게 편의점에서 이장님 일하고 계시던디. 그치 그치. 편의점 가볼까 그러면은? 그러자. 와.. 나 진짜.. 어, 비문는날 고맙다 이 양아. 아이 뭐.. 야너 이거 먹혀주고 먹어주고.. <웃음> 먹여.. 음, 먹혀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뭐요? <웃음> <응. 웃음> 어, 그 음. 뭐요? 뭐, 왜 울어 갑자기? <웃음> 너무 감동받았 야. <웃음> <웃음> 뭐요? 미쳤어? 왜그래야응 <웃음> <웃음> 애가 감성적이구만. 응. 이장님! 어 이장님이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우산 들고 들어가자 기운 날왜 이렇게 빨빨 버리면서 돌아다녀 <웃음> 아니 혹시 오늘 제 동생 난이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자네들처럼 어디 빨빨 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야가 말안 하고 가래가 아니라니까요 어휴 어디 있든지 여기 섬인데갈 데고 어디 다고 해가내 있는 전화로 뭐 그러면은 신고 같은 거라도 해봐서 아 찾아달라고? 해봤어요 어. 아니 했는데 어디 간걸 수도 있니께 이따 다시 음. 전화하라고 하대요 음 아무래도 섬이다보니까그 날이 굳으면 바로 출동을 안하려고요 엉덩이가 무거워하지 어휴.. 아따..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마멜 할머니 원래 오늘 그.. 거시기 오시기.. 그.. 오기로 했잖아요 그 장례.. 그거 하신.. 하는 거응그 음. 경찰.. 경찰 거시기가 오늘 오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오늘 온다고 했지 어제 강생이가 신고했다 했잖 왜? 네. 언제 와요? 그럼 그거는? 어, 오면은 다.. 같이 하는 거아니야 여기 경찰도 몇놈 없어 아따.. 혹시 난이 보면 알려주셔라 걱정 바로 여기는 섬이로 어디 갈 데도 없어 돌아가봤자섬아이요야 논리박시네 가게에도 가보자 그래 그래 한번 가보자 요게 마침 맞은편에도 그래, 있고 그래. 야가 가게도 좋아하니까 갔다 오자 가자 가자 아니 근데 이거 음엘 할머니 확성기 아니오 그게? 요? 이거 할미네 가게 어제 그렇게 수습하면서 그나마 멀쩡하게 남아있는 거 내가 몇개 수사다 놓은 거요 일단, 갔다 오자. 일단, 이장님 계속 여기 계실 거죠? 응, 음, 나 이거 라면 새로 들어온 거 배치하고 있어. 아유, 저희는 일단 좀, 아, 찾아보고 올게요. 그리고 나도 여기 근처는 보고 있을게. 아 음. 감사해요. 그리고, 가자, 가자, 갔다 오자. 날도 굳은데 고생이 많네. 아, 이야. 에이. 여기 논리박식 계셔요? 어, 계시네, 계시네. 어, 뭐. 이, 잠깐만요. 이. 어? 아이고, 이쪽이 그 거참참 해. 시고 이쪽이 그 관광객 씨였쥬? 에?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요? 맞는 아니, 뭐, 거 같은데? 뭔 소리예요? 이쪽이 점래고 이쪽이 아야! 관광객이에요. 아니요, 아... 제가 냥이고 이쪽이 관광객이에요. 아, 그려. 아유, 참. 네, 뭐 암튼 그려. 뭐 고개 어오셨쥬 아니요, 그제 동생 음... 난이가 흡수어갖고 그런 디. 혹시 난이 못 봤으라? 그 동생을 왜 여기서 찾는디야? 혹시 여기 밖에 간판에 뭐 미아 보호소라고 써있었슈? 그 내가 어떻게 한디야 어디 있는지? 아, 따참 말꼬시기하게 하시네. 근데 참... 리박시나한 장씩 있잖아, 한나 그러니까. 놀리박시이 응.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내 손을 봐요. 이거 몇 개? 팔은 당연히 두 짝이지. 아니 손가락 이거 몇 개냐고요? 여기 손가락이 어디있어? 안 보여? 아유, 아니 이 안경 어디팔아먹었어요? 안경? 뭐 안, 안경 나 그거 오늘 집에다 놓고 왔어 오늘 날이 구어가지고그 안경에 물티자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안 쓰고 왔어 에아 어, 참네 그래서 안경 없어가지고 지금 관광객이랑 모시기랑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헷갈렸나? 나 똑바로 부른 것같은데 아유 이래가지고 뭐난니 난이...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을 할수 있겠어? 그게 말이에요, 근데 난... 왜 동생이 없어졌쇼? 네? 아니 아침에 있나 본게 동생이 머리카락 한 빼기도 안보이던데요거 응. 겉바 내가 그 느낌이 안 좋다였잖아요 뭔 소리에요? 뭔 느낌이 안 좋아요? 뭔 느낌? 에휴 그 집은 지수가 없다니까. 아유 암튼뭐 아, 내가 혹시나 그 지나다니다가 낯선 사람 보이면 알려줄게. 똥바시 보고도 이제 낯선 사람이라. 네 가자 양아. 그러게 그러게. 에. 참.. 네. 눈도 안보이는 뭐. 가시오 안만봐 아,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뭐지? 양아 내가 이짝 주변 찾아볼 테니까. 응응 응, 응. 너는 지도 보면서. 파스타 집이랑 카페 갖고 난이 좀 찾아봐줘야. 좋아 좋아 좋아. 갔다 리고어 그리고 강생 씨네 그정육좀 알지. 어 그지 그지. 어 그걸로 와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도는 혹시 있어? 어 있지 있지. 그래 그래 그럼 강생 씨네 앞에서 보자해. 어이 어이. 그래 나지도 없어, 오, 찾아. 이자 가냐? 와저 불에 탄거 봐. 어휴. 카페가 어디야 근데? 응. 마, 마멜 파스타 바로 옆에 카페네. 여기가 카페인데. 응?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관광기구먼. 혹시 보라색 고라닌 고난이란 사람 보셨어요? 글쎄 뭘로 그런 사람 못 봤슈? 그럼 어젯밤에나 오늘 아침에 수상한 사람 못 봤나요? 평소랑 똑같았는데 어젯밤에 강생이가 수레 끌고 마녀한테 고기 납품한 것만 빼면? 어? 그걸 알고 있네? 수레 없어졌다던데요? 그래요? 아이고 안만 마녀가 싫어도 그렇지. 사람들끼리 뭔 짓을 하는겨?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리바기가 강생이는 수레를 해변가로 끌고 왔던디. 어? 맞네. 논리박스가 그런 게 맞긴 하네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사람이? 어? 아니 근데 여기를 왜 둘러보라고 한 거지? 여기 이거 다.. 다 쳐져 있는데? 야! 어쩌아 가만있어봐 이거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근데 이장이 왔다 갔다 와했잖아 근데 이걸 못 보고 그냥 갔다고? 어? 뭐야 서랍 있었네. 멜로우가 섬을 떠난단다. 한다. 어떻게 나를 이 섬을 떠날 수 있지? 배신감이 든다. 지금까지 유리에 쏟은 노력과 시간들이 아깝지도 않은지. 이제 간신히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왜 지금 포기하냐 물었더니 지금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엄마와 평생 섬에 갇혀 살것 같다고 했다. 딸이 있다고 했잖아. 나도 내 딸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딸이라서 더 엄하긴 했지만 다잘 따라오라고 그랬던 건데 멜로우가 도시로 떠난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마음이 풀리면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멜로우가 섬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멜로우가 바라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상냥하고 다정하고 화내지 않는 내 보물, 내 생명, 내 삶의 빛이었던 내 딸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내 삶에 남은 거라고는 이 가게와 요리뿐이다 도시에서 새로 이사온 사람이 있다. 이름은 지치인데 멜로우가 살아있었으면 딱저 정도 나이였지 싶다. 어? 살아있었으면? 죽었나? 어? 멜로우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거본데 그치? 선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끝이네. 어. 뭐야. 이건 가지고 가자. 할 수있나? 일단 다가자 야아아아아좀 쉬가 매려운디 화장실을 가까나 어우 쉬매려 화장실 갔다오자 아우 아우 쉬매려 아우 쉬매려 어우 어 화장실이 아주 좋네 음. 음. 음, 화장실 조명 봐 오우, 오적. 음. 어우 오죠 어우 어우 좋네 좋네 음. 화장실 아주 깔끔하구만 어아유 음. 가자 가자 비올때는 어, 비올때손안 닦아도 돼 어. 물이 날 씻어주니까 어 여긴 진짜 예쁘다 어? 콰다 콰! 냥아 냥아 응아 어. 근데 어디서 약간 똥냄새 같은 게 나지 않냐 그게 아이 여기 하수구 있나보다 아, 아 그런가? 아우, 아우. 야비 오는 날에 원래 하수구 냄새 오죠? 그니까 냥아 응 음. 음. 근데 생각해보게 내가 첫날에 응리박신의 음. 가게에서 수면제를 발견했거든? 응나 음. 아까 본게 없었잖아 응 음. 내가 가서 한번더 물어봤단 말이야. 네. 응. 근데 리박 씨가 그 수면제 강세희 씨가 가져갔다고 그러던디? 응? 강세희 씨가 가져가, 가져갔다고 그랬다고? 응. 어, 어, 가져갔을 거라 그러던디? 가져갔을 거라 그랬다고? 응. 어, 리박 씨가 나한테 그러던디? 강세희 씨한테 물어봤어? 아니 너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아니 한... 그거 어. 수면제. 응. 어. 마멜 할머니네 가게에 있어. 오? 뭐? 그날 불 나던 날 있잖아. 오. 그날 거기 있었어. 아니, 근데 지금 갔다 왔는데, 그거 계속 있더라. 뭔 일이... 사람들 이상하다니까. 아무튼 여기 좀 수상해. 어. 내 생각에 아무래도 치치 씨를 안 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 마멜 씨도 해치려고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 마을에서 치치 씨를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리박 씨 아니야. 그...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어. 강생 씨한테 어. 물어봐. 아 그러고 있잖아. 어. 내가 그 옆에 카페에 있는 그 아까 음. 전에 내가 사진 속에 있는 누구 봤다 그랬잖아. 음. 그 사람 카페 사장이더라고. 어. 아 맞네. 근데 첫날에 본 사람 맞네. 음, 음. 카페 사장인데 그 사람이 음. 그 어제 밤에 있잖아. 음. 돌리박 씨가 강생 씨네 수레를 음. 끌고 나가는 걸 봤대. 해변가로 아, 저것이 내 동생도 데려간 거 아니야? 그거까진 잘 보겠네. 아따, 그럼 일단 강생이 씨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강생이 씨도 조금 이상한 거 같아. 근데 강생이 씨도 한패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그러면 너무 대놓고 말하지는 말고 그래, 그래, 그냥 그래. 난이 봤냐, 수상한 사람 못 봤냐. 그래, 그렇게 물어보자. 어, 그렇게만 말해보자. 어젯밤에 뭐 했냐고 물어보자. 그러자, 그러자. 가자, 가자. 아따, 나 떨려본 데 네가 먼저 들어가지면 안 되냐? 그래, 그래. 아, 근데 와크아웃 믿어도 될까잉? 낙낙 사장님! 양생씨. 위, 누구여요? 어, 사장님. 어.